별일 없을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. 그래서 엠 b 는은 하반기 경제 위기서를 집중 분석하고 그 대비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